프서 영상편집자 살아남는 과정 얼마 버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학원 이런 거 다닐 필요 없어요 단군이래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다 저보다 뭐두배세배더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영상편집자 열정페이 아니야? 돈못 버는 거 아니야? 정말 대기업 월급 부럽지 않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너무 많이 기다려주셨던 회사 졸업 프로젝트의 실전편 제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하나하나 이제 나눠가지고 진짜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안정화를 시키고 단가를 올려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익을 내기까지의 테크를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영상 텀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일단은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만큼 이상한 댓글도 진짜 많이 달리고 DM으로 제 영상을 보고 퇴사를 하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뭐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진짜 운이랑 타이밍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제 회사 잘다니 분들이 그만두고 뭔가 잘안 되시고 이럴까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저랑 되게 비슷한 상황에서의 진짜 친한 동생이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길래 정말 그 신사임당님이 하신 것처럼 경력 1도 없는 상황에서 퇴사하고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살아남는 과정을 담아고치 약간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그태클를 그대로 따라해봤는데요 드디어 이제 제 동생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의 고정 수익을 얻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아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하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있어 것 같아 가지고 요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보통 유튜브에서 프리랜서 콘텐츠를 보거나 뭐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자기계발 영상을 보면 은뭐 정말 양질의 정보기는 한데 그 앞에 이제 오티적인 기본적인 부분만 알려주시고 정말 중요한 방법 이렇게 따라만 하면 할수 있는 방법들은 클래스 10인이나 뭐 다른 전자책이나 이렇게 뭔가 과금을 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저는 되게 회사를 한 입장에서 한 푼이 정말 아쉬운데 그게 정말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선뜻 이렇게 이렇게 돈을 쓰기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이 적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가 수익 창출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은꼭 그냥 이 영상만 키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그런 약간 교과서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가지고 오늘은 정말 실전부터 안정화까지 진짜 빠르게 딱 요약만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저처럼 회사하고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보시면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먼저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이제 영상 편집 외주로 얼마 버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수익 공개 같은 거는 저도 되게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왜 고민이 되냐면 사람마다 돈을 잘 번다 못 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얼마를 번다고 말씀드렸을 때꼭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 정도 벌면서 이런 거 만든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튼 돈 얘기만 나오면 그래도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고 하니까 귀찮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이 이제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자랑밖에 안 되고 재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궁금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수익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이만큼을 벌어야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숫자적인 기준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퇴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총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영상편집 수익만으로는 월마다 격차가 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영상편집 단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사이에 근데 영상편집 외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 수익이 났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알려드린 그 테크를 하나씩 밟으면서 단가를 올리고 안정화를 시킨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참고를 하셔야 될게 제가 파이프라인이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상편집을 100% 저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 않아요 제 업무 리소스가 한 100이라면은 30에서 40 정도 투자해서 월 3, 40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00% 모든 나의 업무 리소스를 영상편집 외주에 쓰신다면 저보다 뭐 2배, 3배 더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야 되고 디자인 외주를 받는 저의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1도 모르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영상 편집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지 그 테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내가 영상 편집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학원 이런 거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유튜브에 영상 편집 관련 강의를 들으세요. 저는 처음에 어떤 걸 들었냐면은 비교클래스 편집하는 여자 요두분 걸로 편집 독학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되게 되게 기본적인 강의를 진짜 켜놓고 따라하기만 하면은 초등학생도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양질의 콘텐츠들을 진짜 많이 올려 두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잡고 컴퓨터를 키시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정주행하면서 따라해 보시면서 툴을 익히셔야 됩니다 저는 그 툴을 익히는데 솔직히 한 이틀? 3일도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모든 영상을 다볼 필요도 없고요 일단 시퀀스, 프로젝트 파일, 컷 편집, 자막 달기 이 정도의 기본적인 스킬만 습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나가셔가지고 아무거나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올리지 않더라도 내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컷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내가 쓰고 싶은 효과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땡땡땡땡 효과 하는 법 이렇게 치면은 또 정말 양질의 클래스 유튜버 분들이 효과 넣는 방법 뭐 모션 넣는 방법 이런 거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따라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영상 편집 스킬들을 배워가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영상 편집을 배우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런 식으로 뭐 글리치 효과 넣고 모션 넣고 쫌쫌따리 배워 가지고 이제 애프터 이펙트까지 다룰 수 있는 그정도의 실력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정도 영상 편집을 할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일을 구해야죠 근데 정말 아무 포트폴리오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구하는 건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솔직히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내 유튜브 채널을 파가지고 내 브이로그를 찍거나 뭐내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 올리는 게 포트폴리오 예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굴도 노출하는 거 싫다 나는 관종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친구들 중에 그런 거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뭐 밥한끼뭐화달라 하고 그냥 해주세요 그 친구가 뭐그 영상을 올리거나 이러면은 나는 이제 영상 편집한 포트폴리오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몇개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영상 편집 외주를 구하는 플랫폼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에디메이트 숨고 뭐 크몽 이런 데에다가 자기 포트폴리오를 올려가지고 첫 번째 고객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에디터로 일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피디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제안을 주셔고 바로 되게, 되게 빠르게 높은 단가로 시작을 했던 케이스라서 과연 저 같은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영상 편집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정말 무경력인 친구한테 에딘메이트에 한번 더 넣어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실행력이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자기 영상 포트폴리오를 에딘메이트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제안이 오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다들 아실법한 막 50만 100만 유튜버분들이 거기에서 영상 편집자를 되게 되게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거기서 이제 제안을 받아가지고 첫 외주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에딘메이트의 단점은 이 클라이언트랑 1대1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 중간에 에딘메이트 매니저님이 이제 컴을 대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매개해 주는 대신 중간에 수수료도 되게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열정페이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부터 내가 열정페이 안 받고 높은 단가에 좋은 클라이언트를 구하려고 하는 건 정말 욕심이에요 일단은 내가 이제 포이 포트폴리오 만들고 실력 높이고 경력을 쌓는다. 이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어, 이거밖에 안 준다고? 나안 해. 이러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친구도 처음에는 한 15만 원, 20만 원 되게 낮은 단가에 시작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영상 포트폴리오가 생기면은 이제 노션을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이제 노션이라고 외주 이제 작업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툴을 다룰 수 있는지 자기 피아를 할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되게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 주변에 친한 편집자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막이 노션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이거 표시를 해둘 테니까 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해가지고 나만의 포트폴리오 노션을 만들어 놓고 이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되게 소극적이신 분들은 이게 되게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당군이래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다 이게 왜겠어요? 저는 이게 SNS 발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조금의 수치심을 버리고 시대가 주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얼굴 나오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편집 포트폴리오만 올리는 인스타그램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영상편집 영상편집 외주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포트폴리오 쫙 올려놓으시고 그냥 내가 개인 인스타그램을 되게 열심히 하면은 이제 스토리에 내가 영상편집 외주 시작하고 있는데 혹시 편집자 구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연락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조금 창피하다면 창피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영상편집 외주 시장이 정말 큰아 같나요? 요즘 정말 메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도 저처럼 마이크로 크리 크리에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유튜브 이용자 수가 점점 점점 많아지고 이 파이가 계속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롱폼에서 쇼폼의 세대로 넘어가면서 정말 모든 미디어가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한 10년 20년까지도 영상편집자의 수요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서 엄청 큰 크리에이터 분들도 영상편집자 구하기 진짜 너무 힘들다 하영님 해주시면 안되냐 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현직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남들이 막 하는 말들 있잖아요 영상 편집 열정 페이 아니야? 돈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영상에 좀 관심이 있고 내가 좀 센스가 있다 나좀 트렌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SNS에 내가 하는 일 홍보하고 뭐 노션 올리고 에딘메이트 이런 데올려놓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들이 진짜 많이 와요 제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의 친구가 편집자를 구하는데 너가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일이 정말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칠수 있는 업무량을 넘어서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넘겨주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토스를 하고 있어요 을 정도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 제가 하란 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일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고를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잖아요 그럼 이때 단가를 올려주시면 돼요 어, 다른 외주 편집자 분들은 분당으로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10분 내외의 영상을 오가니 콘텐츠는 50만원 광고 콘텐츠는 70만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받고 있는데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5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를 시작을 해서 5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올려가지고 딱저 정도의 단가에서 멈추시는 게 어, 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저 이상 받는 분들을 잘못 보기도 했고 솔직히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제 단가 이상으로 남한테 외주를 맡긴다는 걸 역으로 생각해봤을 때좀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10분짜리 영상 하나당 50만원만 받아도 정말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치는 만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편집자분들 보면은 이제 수익이 많이 안 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손이 이제 너무 느리셔가지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 그래서 저는 많이 칠 때는 일주일에 영상 6개 7개까지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단가에 일주일에 7개 만쳐도 계산을 해보시면 회사 다닐 때 월급을 일주일 안에 버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상 퀄리티가 내가 올라온다 하시면 무조건 속도를 높이셔야 돼요 이 속도를 높이는 저만의 꿀팁도 있는데 저는 제가 쓰는 영상 효과들 자막 디자인 이런 거를 다 템플릿화를 시켜놓고 이제 한 프로젝트 안에 다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톤앤매너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뽑아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면 컷편만 끝내면 는 이제 자막 달고 효과음 넣고 하는 건 진짜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없을 때는 유료 플러그인도 많이 쓰고 템플릿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런식으로 적절히 활용을 하면 은 정말 하루에 영상 하나씩 이렇게 치는 정도로 속도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속도까지 올라왔다면 마지막 단계는 고정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거예요 영상편집 외주 같은 거는 껌 바이 건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또 일이 많을 때는 많다가 일이 없을 때는 없고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편집자 분들이 월 소득이 되게 높낮이가 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것 때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다음 달에 내가 이만큼 벌수 있을지 너무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고정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한테 외주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고정으로 맡기시는 분들 위주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이제 서로 합이 잘 맞고 서로 상호간에 약간 믿음과 그런 신뢰가 쌓이다 보면은 고정으로 해주시지 않겠냐고 먼저 이렇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고정 클라이언트가 생기면은 정말 프리랜서 불안정하지 않아? 돈못 벌지 않아? 이런 걱정이 아예 없어집니다 일단 고정 클라이언트 한 명만 있어도 월 200만 원의 고정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새로 들어오는 외주 프로젝트들을 합치고 이러다 보면 정말 대기업 월급 부럽지 않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쌓이면 고정 클라이언트를 구하시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고정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구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제가 제 에딘메이트나 뭐크몽 편집몬 이런 데 추천드렸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플랫폼은 이제 중개해주는 수수료가 이제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랑 이 편집자랑 1대1로 소통하는 거를 금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플랫폼에서 매칭해준 그 프로젝트 안에서 1대1로 소통하는 걸 금지하는 거지 이제 그 다음 작업까지 그 클라이언트랑 이제 소통하는 거를 얘네가 이제 강제로 못하게 할 그럴 권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일단 그런 플랫폼에서 첫 번째 외주를 받고 나서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만족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메일을 보내라고 했어요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했던 편집자인데 제가 이 플랫폼 말고도 개인으로도 외주 작업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제 메일로 이렇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플랫폼이 중간에서 가져가는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클라이언트분도 이만큼의 돈을 플랫폼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이만큼 빼가지고 편집자한테 정산해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역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플랫폼에서 진행하던 가격에서 조금 올려서 제안을 해드려도 그 클라이언트분들은 플랫폼에 냈던 돈보다 더 저렴하게 외주를 맡길 수 있는 둘다 윈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근데 먼저 이렇게 메일 보내고 하는 게 조금 창피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창피한 거 정말 잠깐이에요. 그리고 얼굴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메일인데 이 정도는 감수해요. 회사 안 다니고 상사 눈치 안 보고 지옥철 안 타고 집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암튼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를 막 올려가지고 고정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조금씩 조금씩 나의 실력이 올라간다 하면은 단가도 이렇게 올려가면서 자리를 잡으시면 정말 저는 장담하건데 월 200은 무조건 벌수 있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월300 400? 정말 충분히 벌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제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모든 업무 리소스를 여기에 쏟지 않는데도 이만큼의 수익을 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버실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에요 제가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제 집에서 설렁설렁 일해야지 이렇게 한번 넣어봐야지 안되네? 엥 거짓말이네? 이러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되고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존보 기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 포트폴리오를 쌓고 단가를 올리고 고정적인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기간 동안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 내가 꾸준히 하면은 잘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다른 수익을 내고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실전 편을 만들어서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